넣으면 빠질 데 없는 투뱅을 주셨네요 구멍이 꽤 좁은데 대회전 안 치고? 나는 뱅글뱅글 도는 거 싫어하니까 심플하게 투뱅으로 갑니다 아이씨 안들어가네 내가 구멍이 좁다 했냐 안 했냐 허참 이거 새 뽑봐라 이런 걸 뭐라 하게요 하지마 양빵이랑께 <웃음> 이런 공은 수비공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좀 길듯 수비 많네 아까우시고 그러면서 비껴치기 포지션 누가 여기다 길래놨냐 아이 참공좀 보소 세워치기로 가자. 오케이 잘 쳐놨다. 진짜 빠진겨? 완전 개까이 나는 리버스로 간다. 오케이 아주 좋아. 트랜스. 나이스. 저는 이공을 횡단으로 쳐보겠습니다. 헐. 열심히 스타이겠습니다. <웃음> 답차이 병... 쇼뜨대그. 이런 공은 단으로 걸어야 돼요? 아님 장으로 걸어야 돼요? 맞다가 되면 우당탕탕 단쿠션 쪽으로 쳐도 되고 기술 넣어서 역회전으로 끌어놔도 되지만 너는 둘다 안되니까 적당히 흉내만 내고 들어와 아 기분 나빠 꼭 쳐버리겠어 흉내조차 못 냈네 아! 나한테는 뽀록이 있으니까요 베리나이스 인정 nice. 이렇게 내공은 쿠션에 가까우면서 일적골을 두껍게 걸어쳐야 하는 경우 이 밀림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지만 이런 공은 스핀볼 형태로 느리게 코너 근처로 보내놓으면 빠질데가 없다 이 말이요 어때? 좋지? 이렇게 구사를 해놓으면 꼼짝없이 일점이겠지? 안 들어갔는데요? 다이 주옥. 꼭 들어가야 맛이다냐. <웃음> 마, 이게 사이치다잉아잘 치오